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교성입니다 아, 오늘은 저기 엄지발가락 어, 그러니까 엄지발가락과 발톱 주변이 이렇게 빨갛게 붓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통풍 증상도 엄지발가락 주변으로 통풍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또 음, 뭐 엄지발가락 주변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좀 다양한 형태의 통증들이 있는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빨갛게 부, 붓는다, 뭐 발톱 주변이 빨개진다 이러면서 막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심하면 고름도 나고 어. 그이뭐 그러니까 통풍도 비슷한 어떤 그런 어,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 우연히 어떤 분을 어, 한번 도와 드리는 계기가 됐어. <웃음> 어, 그냥 여러분한테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려드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음, 잘 적용해 보세요. 그뭐 엄지발가락 통증은 뭐 다양한 형태가 있,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곤란하고 어, 일단 빨갛게 붓는다, 어, 고름이 생긴다, 혹은 통풍 증상이 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로 나여튼 빨갛게 붓는다라는 거는 뭐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피가 그쪽으로 많이 쏠렸다라는 거예요. 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제가 보는 기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어, 그름거리 어, 이제 발로 디딜때 그름거리로 인한 어떤 엄지발가락 쪽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체중이 많이 걸리나 떤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마하지정맥류나 뭐 다리 혈관에서 이제 피가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잘 통과가 안되면서 그 윗부분으로 통과가 안되면서 그쪽에 압력이 계속 상승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이 고인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발생하는 거는 혈액이 순환되지 않고 이동하지 않고 한 자리에 계속 고여있게 되면 결국은 혈액도 썩어요. 그걸 일명 염증이라고 해요. 염증. 염증이 막 과도하게 진행되면 조금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피가 썩으니까 고름의 형태로 변형이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소염제나 이런 거 먹기는 먹는데 뭐 소염제를 먹어서 그냥 그 염증이 없어졌다. 이러면 딱 아주 증상이 가벼운 거예요,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소염제 약국에 가서 소염제 그 염증을 풀어주는 약이잖아요. 아주 가벼운 경우는 약을 드셔도 오히려 쉽게 낫기는 나요. 근데 이제 좀 심한 경우는 그러니까 원인이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쪽에 혈액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빠져나가지 못하면 압력이 올라 혈관에 압력이 올라가니까 그 모세혈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혈관이 팽창이 돼요. 그러니까 빨개지는 거죠, 그 그렇죠? 빨개지는 거. 그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한다. 피가 간다. 피가 가는 곳에 가스가 이동한다. 이런, 이런 말다 하지만은, 결국은 빨개졌다. 뭐, 어느 부분이 빨개졌다. 이 말은, 그쪽에 혈액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엄지발가락에 혈액이 몰리면서, 이제, 부었다. 아, 어, 부었다. 어. 그, 이제, 붓는 경우는 우리 몸에서 다양한 곳에 나타나요. 뭐, 여기 어깨 뒤쪽, 어, 성모근이 부었다. 혹은, 이목 아래쪽이 부었다. 실질 부끄러 애들은 뭐 이렇게 곳곳에 부어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쪽에 혈액이 몰려 있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걸 요령을 아는 분들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마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아, 엄지발가락이 부었다. 이거 어떻게 풀어내는가 대충 감이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데뭐 그렇죠? 아. 감이 전혀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이에요 뭐, 어떤 자세를 취하든. 이제 그런 거리를 걸 때, 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발바닥, 발바닥 바깥쪽으로 걷는 분들이 좀 많은데, 그 사실은 이제 가끔 가다가 발바닥 안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걷는 분도 계시고, 또 직업의 특성상 어떤 신발 때문에, 신발 때문에 앞쪽에 힘이, 뭐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하이를 신는다든가 이러면 발가락 쪽에 힘이 가, 그럼요. 그러면, 그러면 발가락이 부어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힘이 쏠리니까 피도 그쪽에 몰리게 되면서 그모세혈관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팽창이 되면서 문제는 이게 점점 계속 시간이 지나다가 피가, 너무 그쪽에 피가 고여있게 되면 이제 요산이 그 관절 곳곳에 이제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그래려면이 통풍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풍까지 왔는데 끝까지 하이를 고, 어, 신고, 뭐, 굽이 높은 걸 신고 이러면 좋은, 어, 지혜로운 생각 아니죠, 그죠? 그, 일단은, 그쪽에 피가 몰렸다는 거는 힘이 작동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죠? 어, 그 힘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주면 결국은 풀리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도와드린 그분 같은 경우도, 그 소염제를 제가 드시라 그랬는데, 소염제를 안 먹고 그냥, 아, 이분이 저를 너무 믿어서 그런지, 소염제를 안 드시고, 어, 며칠 하더니만 그냥 풀렸다고 그러요 고름까지 났었대요. 고름까지 났었는데 그 혈액이 그냥 이왜 풀려버렸대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빠져나가면서 풀렸다 이러더라고요. 그러 그러니까 혹시나 또 어, 혹뭐 많은 분들이 뭐이 동영상을 통해서 뭐 도움을 받는, 받는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혹 엄지발가락이나 그 사실은 뭐 이게 손가락 손톱 쪽에도 이렇게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퇴행성 뭐 손가락 관절염이나 퇴데 태행성 손가락 관절염, 뭐, 발가락 관절염하고 막 이렇게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거는 치료법이 있어요. 그죠? 그쪽에 피가 고이는 거야. 고이면서 요산이 들어붙고, 이러면서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그니까 러 빨리 순환을 시켜주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막 약을 먹고, 계속 그렇게 막 한, 어떤, 병원 치료 쪽으로 계속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치료가 되면 참 다행인데, 어, 치료가 안 됐을 때, 우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갔다. 자, 힘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니까, 발 앞꿈치라고 그러죠. 그죠? 네. 뒤꿈치가 있고, 앞꿈치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앉아있을 때나, 혹은 걸어 다닐 때나, 서있을 때, 엄지발가락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느낌이 있으시면 일단 당분간 뭐 며칠간 혹은 일주일 정도는 엄지발가락에 힘을 조금 뗄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기 때문에 힘을 안 주면 피가 적게 이동하겠죠. 그죠? 적게 이동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 이제 그런 거리를, 정상적인 그런 거리는 뒤꿈치를 밟고, 앞꿈치를, 어, 기고 뭐,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약간은 조금, 그 계속 그렇게 걸으면안 되고, 이제, 엄지발가락 통증을 잡아야 되니까, 어, 한 3일이나, 한, 길면 일주일 정도는 약간 그런 거리도 바꾸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의식적으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면 안 돼요. 그죠? 어, 일부러 이제, 발바닥, 바깥쪽 위주로 걷는다던가 음. 약간 앞꿈치 쪽에 힘이 안 가도록 신발을 조금 편한 신발을 신는다던가 그죠? 어. 그것도 너무 또 뒤꿈치에만 힘을 주면 또 나중에 무릎이 아플 수가 있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든 걸 감안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어떤 평상시에 이렇게 행동 습관, 그런 거리 습관, 혹은 발디있는 습관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꼭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니까 러 이런 걸뭐 계속 이렇게 고집하면 갈 수는 없어요. 그니까 러 어떤 통증이 생겼으니까 잡아야 되니까 염증을 풀어내야 되니까 일단은 접근을 하고, 힘을 그쪽에서 조금 빼내야 돼요. 그니까. 그리고 일단은, 어, 꼭 발가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발가락만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니까. 다리 전체에 피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못 빠져나온다 그러잖아. 그죠? 어, 나이를 먹게 되면 자꾸 이렇게 혈액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굴에서 떨어지고, 아래쪽으로 자꾸 떨어지고, 다리 혈관이 점점 커져요. 문제는 다리가 이렇게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리에 내려갔던 피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잘못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못 올라오면서 결국은 다리 곳곳에 어느 쪽에 피가 자꾸 정체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아, 어, 무릎에 정체되기도 하고, 종아리에서 막 단단하게 붓거나 막 이런 식으로, 혹은 발목에서 발목 통풍이나 이런 쪽으로 막 진행이 되고, 혹은 발가락 쪽에서 피가 정체되거나 막 이런,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발가락만 있다고 해서 발가락만 생각하시면 그것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리에서 전체적으로 피가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동작과 함께 그 엄지발가락의 힘이, 어, 며칠간이라도 좀 힘이 안 들어가게 조금 도와주면 분명히 압력은 혈관 압력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에. 그러니까 그걸 꼭 계산, 계산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걸어다니실 때는 하여튼 이 발바닥 약간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새끼 발가락과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약간 걷는다 이런 느낌으로 좀 걸어주시고 그죠? 에. 그 앞꿈치보다는 약간 뒤꿈치 쪽으로 어, 힘을 조금 더 준다 이런 느낌을 좀 들어주시고 그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며칠간은 걷는 거는 좀 자제를 하세요. 아,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몸을 도와야 돼. 막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뭐 직업의 특성상 안 걸을 수도 없고 계속 쓰여 있어야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하이힐을 신어야 되고 구두를 신어야 되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막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든 좀 어, 직장 다니는 상사분들한테 아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좀 편한 신발을 신으라 하더라 지금 발 발이 너무 안 좋았어 내가 며칠간만 좀 사정을 봐달라 이렇게 좀 부탁을 하고 약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또그쉴수 있으면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좀 휴가도 어, 뭐 연차나 어떤 월차 이런 거좀 내서 좀 몸을 살리는데 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 쉰다고 해서 또 막, 가깥에서들어 다니시면 안 되고, 좀, 어, 누워서 조금 회복을 해야 돼. 누워서. 그죠? 네, 누워서 좀해보을해 돼. 일단, 어쩔 수 없이 걸어 다닐 때는 엄지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좀 그렇게 하세요. 어, 근데, 그러니까 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음,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 근데 발목 통풍이나, 뭐, 발가락 통풍, 발가락 대행성 관절염도 동일해요. 피가 그쪽에서 정체가 되면서 안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돌면, 피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어, 피는 기본적으로 내려와요. 근데 문제는 이 발가락 쪽에 피가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엄지발가락 쪽에. 그러니까 어떠한 이 발가락 쪽에 있는 피를 이 발목과 혹은 종아리 혹은 정강이 혹은 허벅지 쪽으로 자꾸 끌어올려야 돼. 끌어올리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정체되어 있는 피가 순환을, 순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거는, 아, 결국 순환이 잘 되면 결국 풀리기는 풀려요. 과도한 염증은 결국 약물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단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그 우리가 쥐가 났을 때 보통 이게 발을 이렇게 뻗으면 쥐가 더 심해져요. 그죠?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이렇게 뻗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쥐가 났을 때는 보통 뭐 축구 선수들이 쥐가 났을 때이 발끝을 이 안쪽으로 막 당기거든요. 그러면 피가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빠져나가요. 그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동작이 아니라 이게 피가 멈추는 동작이야. 이 동작이 기본적으로 좋은 동작인데 한번 보세요. 자, 이 한쪽 발바닥을 반대쪽 발등 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자, 한쪽 발바닥을 반대쪽 발등 그러니까 발가락과 반대쪽 발가락 쪽으로 약간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 그리고 이 이쪽 아래 어, 위쪽 발바닥을 이 무릎쪽으로 살 당겨보는 거예요. 자, 당기면 어 보면 쥐를 쥐를 풀어주는 효과와 함께 어떻게 보면 이 발가락 쪽에 있는 피 혹은 발바닥 발등에 있는 피가 이 정강이 쪽으로 올라오게 돼요. 힘이 여기 이렇게 하면 여기 종아리와 정강이 쪽에 근육이 바짝바짝 서가요 힘이 여기에 들어간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피가 일로 자꾸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느 쪽 엄지 발가락이 아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 당겨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당겨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뭐, 족저 근망염이다 뭐, 이런. 나이를 먹으면 발목, 발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회복 운동이라고 해요. 회복 운동.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바깥에 나가서 이제 걸어 다녔다, 산책을 했다, 운동을 했다, 이러면, 다른 데는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이 발목하고 발은 자꾸 나빠져요. 그 운동선수들도 축구선수들도 나중에 보면 발목, 뭐 스케팅 이 선수들도 발목이나 발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무릎하고.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났으면 꼭 회복 운동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그냥 하나의 발가락에 있는 피를 올려주는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발을 이렇게 트는 거야. 자 보세요. 빠르게 트는 거예요. 자, 가볍게. 뭐, 이거 잘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봤세요 네. 저희, 저희 집사람, 마네한테 이렇게 시키니까, 발 털기를 거못 하더라고. 그 왜못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다 이렇게 자꾸 털면, 어떻게 보면 발에 있던 피가 자꾸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 빨갛게 염증이 정체되 있던 곳에서 피가 자꾸 빠져나오는 거야. 그죠? 어. 이렇게 자꾸 털어주고, 네? 털어주고,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발에서 피가 빠져나오면서 발이 가벼워져요. 발바닥이랑 무거우신 분들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털어주세요. 이렇게 털어주면, 어, 가벼워지고. 그러면 이제, 정강이 쪽까지는 올라왔어요. 그죠? 어, 어. 종아리하고 정강이 쪽까지는 올라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종아리에 있던 피를 허벅지로 올리면 좋아요. 이럴 때 이제, 꽈배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꽈배기로 이렇게 조금 약하게라도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약하게 하세요. 이렇게 약하게 살짝 살짝 살짝 살짝 요렇게 하시면 이제 발에서 종아리 종아리에서 허벅지까지 이렇게 피가 올라와요. 네. 그러니까 몸 전체를 보면 이제 허벅지가 아니라 이 위로 위로 계속 올리면 더 좋아요. 더더 더 좋고. 그럼 더 좋은 방법 한번 해볼까요? 네. 막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 타기도 해도 도움이 되고 자꾸 이렇게 흔들어주고 팔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머리도 이렇게 한 번씩 도리도리도 해주고 흔들어주고 자꾸 이렇게 하면 발에 있던 기가 결국은 머리까지 계속 치고 올라와요. 치고 올라오면서 다리도 점점 가벼워지고 순간적이나마 다시 일어서면 다시 싹 내려가요. 그죠? 순간적이나마 다리도 가벼워지고, 종아리도 가벼워지고, 발도 편안해집니다. 그죠? 예. 발도 편안해집 왜? 피가 다 빠져나오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묵직하는 게 가벼워지고, 예. 통풍도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통풍 같은 것도 잘 접근하시면, 여러분, 그, 치료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관절염도 마찬가지고, 뭐. 그래도 이렇게 하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물병이라도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병을 잡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물병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여런분 계산을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도 벌떡 일어나면 쑥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왜, 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야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 에 집에서 쉰다 혹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다,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동작들을 좀 하시고, 그죠? 어, 이런 동작들을 좀 하시고 좀 누워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누워서 쉬는 데 그냥 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높은 베개 같은 거나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바르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자 다리를 높게 하면 다리에서 피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다리를 높게 하면 또 베개도 빼버리고 이렇게 누워서 아까처럼 이제 발을 이 안쪽으로 이렇게 위 무릎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다, 발 발에서 피가 자꾸 빠져나와요 빠져나와요 자 이렇게 가볍게 자꾸 흔들어 줘도 몸은 이렇게 흔들어주면 순환이 돼요. 피가 흘러간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잡혀 있는 부분에서 빨리 피를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간을 통과하고 뭐 체장을 통과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해독작용을 하는 장기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을 통과하면서 그 염증이 점점 해독이 되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어때, 여러분들 살다 보면 뭐 어떤 직장생활을 하는지 어떤 자세습관을 가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저런 식으로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틈만 나면 저렇게 아 다리 운동도 하고 발바닥도 이렇게 발등도 들어올리고 그죠? 아, 발등도 들어올리고 다리 무릎 어, 종아리 쪽을 발 쪽을 좀 올려놓고 좀 누워있기도 누워서 또 가만히 쉬는 거야이 아니고 보세요. 내가 아까 물, 누워서 물 편들게 하라 그랬더니 요렇게, 요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꾸 팔을 흔들어도, 다리에 있던 피가 더 빨리 올라와요. 팔을 이렇게 흔들면서, 한 번씩 바람도 불어주고, 그죠? 이 상체를 자꾸 움직이시면, 다리에서 피가 자꾸, 그냥 가만히 발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올라와요. 물병을 자꾸 하면 더 빨리 올라오겠죠, 그죠? 더 빨리 올라오면서, 점점 발이 가벼워져요. 체질적으로 여러분들, 이 물병 같은 걸, 자 물병 같은 걸 이렇게 잡고 손가락에 끼우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쓰면 정말 다리에서 피가 빠져요. 한번 느껴보세요. 한 3분, 4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리가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다리에 있던 피가 팔과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도와드렸던 어떤 그 어머니, 그니까 어떤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하여튼 그렇게 풀렸대요. 그니까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방법도 아니에요. 이상한 방법이 아니고, 그 되게 그 일반인 분들은 그 염증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염증은요, 어떻게 하든 피가 거기에 정체가 돼요 염증 다음이 통풍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풍이 되는 거예요. 왜? 피가 몰려있다가 관절에 그 요산이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바늘처럼 모양, 바늘, 눈에도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바늘 모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관절에, 관절에 자꾸 들러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통증을 불러요. 그 염증 다음이, 염증 다음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절 쪽에 염증이 통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뭐 다른 쪽에도 이렇게 뭐 담이 왔다. 담도 염증이에요. 네? 담도 염증이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확 열이 나죠. 이제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죠. 빨아지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이건 어느 쪽에 이렇게 담이 왔다 이러면 그 풀어줘야 해. 풀어주는 요령이 있는 거예요, 그죠아 어, 우리 뭐 목에 염증이 왔다 이러면. 제가 뒷목 통증, 뒷목 결림, 그 동영상 보면 그거 풀수 있다고 했죠. 성모, 뒷목 빵 뭉친데. 그죠? 그거, 그 밑에 댓글 보면, 뭐 사람, 이제, 그 보고 좋아지신 분들댓글 올려놨는데, 그 효과 있다고 얘기하 저도 그냥 거의 믿고 있고. 그냥,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막 여기 아픈 걸 갖고 막 몇십 년을 그렇게 사세요. 잘 적응해보면 일주일도 안 돼갖고 그냥 풀려버리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아프고, 그렇게 해서. 근데 하여튼 좀, 뭐, 오른쪽만 아프다, 왼쪽만 아프다 이러면 약간 좀 방향을 다르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음. 오른쪽이 아프면, 이 오른쪽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고, 왼쪽이 아프면, 왼쪽 뒤통수 쪽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전체적으로 뒷목이 아프다 이러면 그냥 뒤통수를 누르고, 또 앞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 엄지발가락이 탁 부었다. 그러면 엄지발가락이 맨 밑에 있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제일 밑바닥에 있으니까 결국은 피가 내려가면서 거기 압력이 거기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든 그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이 안 들어가게끔 그런 거리도 며칠 동안 좀 신경 써서 조심해서 걷고 그죠? 어. 앉아 있을 때도 발을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등을 이렇게 무릎 쪽으로 이렇게 한 번씩 해가지고 앉아 있을 때 그죠. 좀 순환이 잘 되게 해 주려면 뭐 여러분들 책상에 앉아 있다 이러면 무릎을 이렇게 흔들어 준다라고 하고 발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순환이 돼요. 진짜로. 그 염증에서 피가 빠져나와서 자꾸 다른 데로 이동하느요 무릎을 이용해 주면 올라오고 다리를 들어주면 이 옆구리로 올라오고 팔을 흔들어주면 옆구리에서 상체 쪽으로 올라오고 머리를 흔들어주면 상체에서 머리까지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쪽에 압력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웃음> 평상시에 생활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개념, 혈액 순환에 대한 개념을 미리 좀 알고 있으면 이렇게 빨갛게 염증이 생기거나 탐이 온다거나 몸살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외로 뭐 약의 약물의 도움 없이 의외로 쉽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어. 하여튼 아 제가 오늘 좀 시간이 없어서 어 어떤 동영상을 올릴까 하다가 그냥 급한 마음에 어좀 짤막한 동영상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어 이런 증상으로 아프신 분들 계시면 어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렸습니다. 저 오늘 머리를 좀 깎고 왔어요. 머리카락 시간, 시간이 없어서, 아, 막 고민 고민 하다가 그냥, 그래서 시간을 좀못 내는데. 아, 제가 이제, 그,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후원, 이제, 이제, 동영상 보시면서 아마 도움을 받으신 분들 같은데, 이제 가끔씩, 이제, 가끔씩 하시면 늘 그러세요. 그냥, 성함을 이렇게 동, 유튜브로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좀, 안 좋아하신다기 보다는 좀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셔서, 제가, 아, 이름, 성함을 밝히기가 좀, 그, 그래요. 예. 우리, 어떻게, 하여튼, 이번 주에 뭐, 어,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4분이 네네 분이 후원금 보내주셨습니다 4분이 네 후원금 보내주셨고 어떻게든 제가 동영상 더 열심히 올리라는 그런 어, 격려로 생각하고 어 그래든 계속 동영상 어, 시간 되면 시간 될 때마다 이렇게 자꾸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또 동선을 널 길게 찍다가 짤막하게 올린다까좀 이상한데요? <웃음>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발가락, 엄지발가락 아프시면 되는데, 이 발톱에 이렇게 이유 없이 발톱이 이렇게 발, 발톱 옆이죠, 그죠? 어. 약간 빨갛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그쪽에 압력이 걸리면서 아픈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여러분들 경험해보신지 뭔데? 저도 어렸을 때는 뭐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자꾸 손톱, 발톱 이렇게 한번 깎고 나면 꼭 그런 그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손톱, 발톱 쪽으로 약간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걸 빨리 풀어주긴면 풀어주는데 약간 그런 개념으로도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일단 풀어주는 어, 방법 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같요 <웃음> 뭔가 서운한 모양입니다 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